오늘 이 자리에 뭐 제가 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일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큰박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예, 오늘의 큰 테마가 있는데요. 편집에서 기술보다 중요한 두세 가지 것들. 이 과연 뭘까. 오늘 어 거의 한 10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것 같은데 그긴 시간 동안 뭐 좋은 말씀 드리면서 과연 그 두세 가지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좀 담아 가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편집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 거의 같아요. 편집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되는 거죠. 감독을 내가 얼마나 믿어야 되며 그리고 감독한테 어떤 신뢰를 쌓아 작업을 임해야 될까 관계가 부딪힐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줄거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영화 줄거리가 아니고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화 하고 싶었던 뜨거운 그런 느낌이 영화에 담아졌을 때 관계가 나가요 제가 한것 중에서도 변호인이라던가 왕의 남자라던가 몰두부이라던가 뭐 등등 나머지 뭐한 천만대에 가까운 쪽으로 영화를 보면 그 소재 갖고 성공 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영화를 하고 싶어갖고 잠도 못 자고 막 뜨거웠던 그런 느낌이 그 시절까지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영화는 위로 찍는 것보다 그게 마음이 전달이다. 저는 어떤 작품을 대할 때 저한테 들어왔던 소스를 굉장히 보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영상을 보는 시간보다 친너로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무리 적게 봐도 50회는 본다고 정도해서맨 처음에는 아주 일반 책도듯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감독으로서 이런 입장에서 내가 이 글을 썼을 때이 글, 이걸 왜 썼겠나, 왜 썼겠나 하고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는 캐스팅이 된 다음에 배우들을 지원을 구한다고요. 그럼 이네들이 이 감정을 어떻게 연기할까? 그럼 이 영화에서 어떤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생길까? 그다음에 탁, 그 다음에 탁곧 되는 부분나 자, 내가 관객으로도 돈을 주고 보는데 이 영화가 한세 내가 관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통해서 한 편의 영화가 메모리 속에서 나와서 내 작업이 메모리 속에 있는 것과 얼마나 유치가 되느냐를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영화의 편집은 세련됨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고 관객하고 같이 관객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느끼는 만큼의 그 점을 같이 느끼게 하는 대로 믿다고요. 김정모 대통령이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방문. 과 정치권에서는 발빠르게 아동여사 성폭제를 중벌로 다스리.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찰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는. 놓 이번 방문.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엄충수 경찰청장은. 사실은 부담을.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의 하나거든요 이 그림을 왜 보자고 한 거는 지금까지가 약 7분 때인데 근데 원래대로 하면 한2 2이 분인데 보니까 다른 영화보다 너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유 감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담고 싶은 걸다 담고 싶고 관계성도 보이고 싶고 응.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야. 이게 타임이 길면 길수록 관객은 관계성도 더 어렵다. 자, 남들은 이렇게 안 했지만 우리는 해보자. 그래서 자막과 스틴모션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 나오고 이렇게 했다. 이제 동그랗게 해서 아예 관객한테 이 사람들의 인물적인 어떤 배치도를 기억시키는 방법. 해갖고 이제 작업을 해서 약 7분대에 맞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편집이라는 건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 감독이 찍어온 부분을 나는 가능하면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 많이 보여준다는 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관객이 머릿속으로 상승의 폭까지 다 해서 본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렇게 빠르게 어떤 장면을 선택하느냐 사실은 그건 그렇게 더 중요치 않았어요 다만 어떤 타에이 관계성을 명료하게 인지시킬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커트를 어떤 커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 오히려 킵이나 엔 엔드 쪽에서킵 같은 부분에서 그런 내가 이걸 설교 문화 때는 더 효율적인 커트였기 때문에 이 네. 커트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같이 나눈 것이네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편집자는 어떤 자세로 편집을 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모든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씬들이죠. 중요한 씨는 아주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데 감독이 이미 어떤 컵구성과 글씨를 만상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집으로 해서 글씨를 내가 손을 대서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편집자는 감독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는 거예요. 결혼할 선배를 하고 예서 제주도에서 집을 다 해주고 어, 뒷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한 30분 이상이 거기에 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해 보니까 역시 제주도에 서딱 끝나면 그다음으로 넘어는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보는데. 영원한 한번 보면은 집중할 때 뭔가 그 에너지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넘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나 더 어, 이용주 감독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음. 나는 참, 너 영화에서 하고 싶은 게이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의 이야기 아니냐. 어?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 감독이 그리고 싶어 하는 정서, 이런 부분을 좀, 어, 효과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 어, 편집자가할수 있는 게 감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얻으면 이 부분을 어디한테 전달을 해야 되냐면 관계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에 실패했었던, 조그만한 첫사랑이 실패한 경우에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하나를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근데 그네들과 소통을 하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생각이 나는 옳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가지고 사실은 고민하는 게 아닌가 감독이 얼마나 이게 집요하게 그 5, 6년 예상을 이걸 잡고 붙잡았을까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데 이게 남들과 같이 야 이건 지루하나 한번 고민해보지 않, 않겠어? 그 이야기하면 내가 신뢰를 과연 얻을 수 있었나 하는 부분이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쓰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 이제 건축가가도는 그런 쪽으로 나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편집이라는 게 자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어, 작품을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부분에서 사람을 얼마나 믿어주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는 어떻게 그의 믿음에 믿어주는 내가 믿어줄 때그 사람의 나를 신뢰한 만큼 무엇을 나는 같이 열심히 해줄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거는 내가 감독을 믿는 만큼의 신뢰를 확보한 만큼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더 넘어가야 된다고 이 드라마를 살펴보면 굉장히 구성이 있고 짜임새가 있고 하다못해 어느 조형을 조각 품을 보면 그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같이 작업을 할 때는 거기까지 작업이 신뢰를 얻는 과정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관객한테 탁 넘어가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영화를 보고 나와서 나올 때딱 거기까지만 느끼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감독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야, 한번 여기까지 왔으면 균형을 한번 깨뜨려보자. 그러면 이 영화는 특히 대중영화는 상업영화의 대중영화는 어디서 획득을 하면 관객의 평가에서 획득이 돼요. 그 영화를 봤는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함을 안 느끼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 영화는 자기가 그 내용을 다 봤지만 더 많이 본 느낌은 뭘까 극장에 나와 갖고 친구들이랑 때 막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야 된는 거예요. 근데 균형미가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는 이야기할 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딱본 만큼 전달한 만큼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부분을 살짝 잘라놓으면 관객은 이 영화가 하나의 생명처럼 똑같아요. 보는 순간 보는 사람들그 균형감을 만들어.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갖고 자기가 만족할 때는 굉장히 뛰어난 기능감을 가진 영화로 봐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자기가 안본 건데 자기가 정서상, 감성상 또 드라마의 극적 상황로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야기는 더 풍부해져갖고 더 완벽성을 갖춰요. 뭔가 영화가 내 손에서 떠나고 감독 손에서 떠났을 때는 관객은 이 영화가 감독이 아닌 어, 관객들이 돈을 주고 사서 내 작품처럼 그걸 즐기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많은 걸 들고 가서 다 전달하려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른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두어 개를 선택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할 방식을 찾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같이 찾자고 해서 어떤 키워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리듬이 생겨요. 그 영화라는 게 모든 영화와 같은 리듬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감독의 색깔에 맞게 작품의 어떤 소재에 맞게 그래서 그거는 그 요령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 어, 이게 감독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 속에서 경작 두시간 동안에 운반하고 관,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컷 길이와 또 컷의 템포 그리고 선택될 신 이런 부분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감이 생기는 그 거죠. 제가 찍은 걸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자기가 이 소재를 왜선택했나를 초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꾸몄지 그리고 꾸몄을 때 어디에서 내가 마음으로 이 소재는 마음에서 올라와서 쓴 건데 이 이야기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때는 내가 머리로 무슨 장난을 쳤지 머리로 꾸민 이야기도 분명히 끼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깝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 소주를 왜 선택을 했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한번 그런 걸 판단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툭 던져줘봐요, 모든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더 빨리 찾더라고. 그래서 좀 한국 영화가 앞으로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소제도 다양하고, 감독들도 기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고 진짜 훌륭한 편집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정도 같습니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행위가 재밌는 거냐 아니냐의 판단을 할때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 거기서는 첫 카트의 길이가 조금 짧아. 누가한테 신고들어와서 범인을 잡거나 그 연기 포인트가 대사가 달라버리니까 살리고 싶었는데 살리지 못한 부분들도 좀 생기는 게 많았고. 기간, 그 시간을 더 이렇게 늘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른 또. 영화를 한번더 해본다든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해보고 또다시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 입장에서의 그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부분을 제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근데 아주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또아 이런 부분은 내가 미진하구나 싶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스터 클래스를 끝내고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집에 관심을 갖고 또 굉장히 질문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오히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프로가 점점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영화인과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의 시간이, 소통의 자, 그런 기회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에 참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더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는 영화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근데 그네들은 현장에 들어와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에 따른 사실은 어떤 대가라던가 대가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대가로 인해서 뭔가 좀더 실망하고 영화계에서 점점 열심히 일하는 그 열정 같은 걸 시키고 있지 않나 좀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영화라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진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이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어요.